오늘은요. 피아골 계곡에 단풍을 보지 않고서는 단풍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는 피아골 계곡 트래킹을 왔습니다. 직접 마을에 주차장은 따로 없고요. 상가식당 이용시 주차 가능합니다. 영국사 주차장 이용시 1.2km를 걸어서 이동하셔야 합니다. 필한산거리가 계속 담겨지고 있습니다. 피아골이란 지명 유래는 영국 사에 수백 명의 승려가 머물며 수영을 하는데 식량이 부족했던 시절 흙방한 토양에도 잘 자라는 피를 많이 심어 배고픔을 발았한 데서 피맛것이라불리던 것이 점차 변화되어 피아골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 이곳 마을을 기장, 즉 같은 자 써서 직접 마을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불닭 팔고 있습니다. 피아코 자연 강철로 입구에 이제 고서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바위가 어디서 왔을까요? 쇼핑? 너덜너덜해졌다 해서 너덜일까요? 태양권의 큰 바위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기온의 변화에 부서져서 굴러 떨어져 너덜 지대가 생겼답니다. 아무 지피 단풍이 드는 이유는 요 네, 강압성을 하는데 사용하는 색소는 여러가지가 있답니다. 봄과 여름에 입에는 녹색을 띠는연녹소가 많아 초록색을 띠고요 가려면 을연녹소에 가려 보이지 않던 노란색, 붉은색등 다른 색소에 색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네요. 이 색소들마저 사라지면 잎은 갓색 빛을 띠며낙엽이 되어 떨어지게 되죠. 헤어막터에 왔습니다. 헤어막터는 일제강정기 때 이곳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한 곳이라 하여 이름이 이렇게 붙여졌다고 하네요. 멋진 아주 사냥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맨발로 지리산 휴가 제대로 지리고 계시네요. 아우 대단하십니다 아주. 오래 돼야지 이렇게 하지. 그렇죠. 참, 에이, 처음에는 네. 웃기지 않아요. 등산객 들어가요. 단풍이 아주 하나가 됐습니다. 와, 거목이 쓰러져 버렸네. 사몽서에 왔습니다. 사몽서는 단풍에 산이 붉게 타는 산홍 붉은 단풍이 물에 비추어 물까지 붉게 보이는 수옹 수홍. 산홍과 수옹으로 사람들의 얼굴이 붉어 보이는 인옹이 있어 사몽서라고 불렸다 합니다. 멈출만원 바이오하여 나름들이 나무들이 결국에 아주 너부러져있습니다 이 오르막길을 오르면 이제 태아코 대피소가 나옵니다 어. 피압벌 대피소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피압벌 대피소는 요 코로나 경과 상황에 따라 임시 유혹 제한 여부가 변경될 계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양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시 직접 마을로 내려갑니다 화산길에 피아골 초입에 있는 천년고찰 영국사를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